네. 광기업 앵두금 승무분석수입니다 광압 현재 지금 한 2500배 정도 되는 아니죠. 여기 이 정도의 두배로 늘었으니까 한 4500에서 5000배 정도 되는군요. 네. 지금 특수 구리섬유를 보고 있는데요. 구리섬유 안 표면까지 그리고 안쪽까지 지금 보이는 겁니다. 선명하게 자 이쪽에 구리 라인도 보이네요 그죠 네, 구리가 제법 보인 요건 구리 라인 이죠 네, 구리선 입니다 색깔이 달린 걸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네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뭔가 조직적으로 아주 크리스탈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건지 보여 드릴까요 네자 여기서 자,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거죠 이 안에 있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